안녕하세요 태국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남자 칼리입니다. 오랜만에 구독자 여러분께 들 인사드립니다. 점점 엔데믹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백신 접종자의 국내 입국시의 자가격리도 폐지되었고 국적기 항공사들은 물론 저가 항공사들도 점점 그동안 끊어졌던 하늘길을 다시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점점 해외여행 수요는 늘어나고 있으며 올여름은 그동안 늘렸던 여행 수요가 보복 소비 형태로 폭발할 것이라는 분석이 위력시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 한국인들의 인기 해외여행지로 속꼽혔던 태국, 태국의 입국요건은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다시 예전과 같이 편하게 태국여행을 다녀오는 것은 가능해진 걸까요? 오늘도 오랜만에 여행 관련 소식 영상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빠르면 오는 5월 또는 그 이후 특히 올 여름휴가 때 무조건 해외여행 떠나실 분들은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이 3종 세트 아시죠? 4월 1일부터 태국 입국시 입국 전 RT-PCR 검사 제출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태국으로 가는 문이 더 넓어졌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악화 등의 영향으로 한때 정지되기도 했었던 무경입국클랜 테스트 앤고 프로그램이 지난 2월부터 재개된 바 있는데요. 이제는 입국 전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니 태국으로 다녀오기가 더욱 쉬워진 겁니다. 하지만 테스트 앤고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국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존에 실시하였던 태국 입국시 출발 전 72시간 이내 발급받는 RT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요건은 폐지되었으나 입국시 격리 면제를 위해 타일랜드 패스 발급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타일랜드 패스 신청에는 아래와 같은 증명서가 필요하며 여권 유효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SHA Extra Plus 또는 HQ호텔 예약 입국천을 이용할 숙박시설을 사전에 예약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이는 타일랜드 패스 등록 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숙박시설은 태국 정부가 인정한 SHA Extra Plus 또는 HQ 호텔이고요 PCR 검사 1회, 항원 검사 키트 1회, 공항 픽업 요금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식 웹사이트나 호텔 판매 사이트 등에서 이들을 모두 포함한 패키지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영문으로 된 백신 접종 증명서입니다 테스트앤고 프로그램에 입국할 경우 태국 입국 4일 전까지 백신 접종을 2회 이상 마쳐야 합니다 이곳도 타일랜드패스 등시식 정보가 필요합니다. 의료보험 가입 코로나 치료비를 포함한 미화 2만불 이상을 보장할 수 있는 공문으로된 의료보험증이 필요합니다. 이들 서류들이 준비되면 타일랜드패스에 정보를 기입하고 QR코드를 받습니다. 발행까지는 3일에서 7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늦어도 출발 7일 전까지는 신청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태국 도착 2일 전부터 등록이 불가하니 주의하세요. 타일랜드패스 신청 시스템 주소를 본 영상의 게시글에 첨부하였으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태국으로 출국 전에는 PCR 검사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여전히 태국의 입국 당일 PCR 검사를 실시하는 점 그리고 태국 입국 5일차에 신속 항원 검사를 실시하는 등 무격리 입국 시의 여타 요건은 현행 그대로 유지되오니 이점잘 이해하셔서 태국 여행 계획을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태국에서 4월 1일부터 입국 규제를 일부 완화하여 입국 전 PCR 검사 음성증명서 제출를 폐지하는 등 태국 규제가 점차 완화되면서 태국 입국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일부 규제 완화 이후 하루 평균 1만 명 이상이 태국에 입국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4월 1일수완나품 국제공항장 이티퐁씨는 태국 입국 규정이 일부 완화된 4월 1일 이후 하루에 1만 명 이상 태국에 입국했으며 입국자 수는 점점 회복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티퐁 공항장은 태국에 입국하는 여행자는 하루 평균 11,623명이며 이는 하루 평균 국제선 입국자가 7천0 3명이었던 지난 4월보다 증가한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하루 1만 명을 넘는 입국자 수는 확실히 회복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전인 2019년 송그란 시기에는 1일 약 20만 명 입국한 것으로 나타나 그때와 비교하면 약 5% 정도에 그치는 수치입니다. 최근 태국에서는 코로나 감염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주류를 이루면서 치사율, 증증화율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에 맞추어 태국 정부는 4월 1일부터 입국 규제 테스트 앤고 프로그램 완화 등을 실시하고 있어 입국자수도 점차 회복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방콕 수완나펑 국제공항에는 송크란 기간에 맞추어 해외에서 도착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광객 증가로 인해 예약한 호텔의 픽업 차량 스태프가 만나지 못하는 등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공항에서는 2층에 호텔 전용 카운터를 추가로 9개를 개설하여 총 17개의 카운터에서 호텔 직원이 관광객에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는 현재 무경입국 프로그램인 테스트앤고 플랜을 이용할지라도 PCR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1박은 입국 전 예약한 호텔에서 머물러야만 합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은 적어도 호텔 1박과 공항 미팅 PCR 검사가 패키지로 묶은 상품을 구입해야만 하며 호텔이 준비한 차량을 이용해야만 호텔로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4월 1일부터 입국 규제가 완화되기 시작하면서 국제선승객이 하루 6천에서 7천 명이었던 것이 9천에서 만 명으로 증가하면서 축 도착 승객과 호텔 사이의 미팅 포인트에서 일정기간 혼잡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오전 5시에서 오전 7시 및 정오 12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는 도착 항공편이 많아 승객 수는 시간당 약 1,500에서 2,000명에 이르러 혼잡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이러한 관광객 증가로 인한 혼잡이 발생한 것으로 수아나품공항에서는 시간당 약 3,000명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항 보안 긴급 운영센터 및 모든 부문과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일 증가하는 승객수에 따라 서비스를 조정하여 카운터 설정 영역을 확장하여 승객과 호텔이 만난 시점을 기존의 8개 카운터에서 17개 카운터로 늘리고 호텔 이름을 알파벳 순서로 표시하는 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최근 입국 전 RTPCR 음성증명서 폐지 조치 외에도 앞으로 입국 조건을 더욱 완화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올해는 태국 국내에서 감염자가 늘어나지 않으면 코로나 상황관의 센터가 정기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대로 입국 시의 검사가 지금까지 PCR 검사에서 신속 항원 검사로 변경이 되고 5일째 실시하는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이용한 자가 진단도 폐지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샌드박스와 일반 격리 프로그램으로 입국한 관광객에 대해서도 격리 기간을 7일로 했었던 것을 5일로 단축해 정부에서는 이번 입국 완화 조치에 따라 관광객의 입국이 증가해 태국 국내 경기 부양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한국과 태국 양국 간에 입국 사증 면제 조약이 재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 국민이 다시 사증 없이 최대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코로나 이전에는 한국과 태국 사이에서는 비자 없이 90일 동안 체류가 가능했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입국 규제 유치로 인해 두 나라 간의 무비자 입국이 제한되었다가 이번에 한국 정부와 태국 정부는 서로 협의해 사증 면제협정 잠정중기료식 취소를 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태국인이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입국 전에 전자여행허가 KETA를 통해 입국허가를 받아야만 하며 전자여행허가 신청은 3월 30일 오전 9시부터 받기 시작합니다. 한편 태국인 이외에도 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국가는 45개국이며 이들 국가 국민의 경우에도 전자여행허가 시스템을 통해 입국하기 위해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태국정부관광청은 2022년에 적어도 800만 명의 외국인 여행자들이 태국을 방문할 것이 예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태국정부관광청장 유타삭씨는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이 코로나19 상황관리센터의 최근 발표에 기인한 것이며 관계 부서에 해외여행자를 위한 코로나 규전화를 검토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송크란과중 감염률을 고려해서 오는 4월 22일에 코로나 상황관리센터의 회의에서 추가적인 규제 완화에 대해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한할 예정인 네가지 내용은 첫째, 타일랜드 패스의 취소. 둘째, 도착 당시 시하는 코로나 RTPCR 검사를 신속 하원 검사로의 변경 또는 전면 취소. 셋째, 고위험 접촉자에 대한 격리 요치 수정. 넷째, 여행자의 여행보험 가입 의무 폐지이며 만약 승인되면 이러한 조정은 빠르면 5월 1일 또는 6월 1일부터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유타삭 총재는 t a d 데이터를 이용해 올해 1분기에는 약 44만4천명의 외국인 여행자들이 입국해 약 340억 바트의 수입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올해 2분기에는 약 34만천명의 1 외국인 입국이 예상되어 최소 230억 바트의 수입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유타삭 총재는 관광체육부는 올해 외국인 관광객 입국을 500만에서 1500만 명 추산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서 9월 사이에 500만명의 외국인 여행자들이 입국하고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중국에서 해외여행을 허가한다면 4분기에는 한 달에 100만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입국해 2022년에는 최소 80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대책으로 2년 이상 폐쇄되어 있던 태국과 말레이시아 육로 국경검문소가 지난 4월 1일부터 재개되었습니다. 태국 남부 송꼴라주에 위치한 사다 국경에서는 오전 5시부터 타일랜드 패스를 소지한 107명이 태국에 입국한 바 있습니다. 현재 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타일랜드 패스 등록이나 백신 접종 증명서 제시, 그리고 의료보험 가입, 도착 첫날 RT-PCR 검사와 호텔 일방 예약 등이 필요한데요. 일부 여행자는 이러한 입국 규칙을 모르고 여권만 지참하고 입국을 시도해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양국 이민국의 당국자 협의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에 도착한 태국인은 아직 면세점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말레이시아에 입국하려면 코로나 백신을 2회 이상 접종한 증명서, 48시간 이내 RT-PCR 검사 음성증명서, 2만 달러 이상의 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2년여 만에 전 국가, 전 지역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4월 13일 정부의 방역정책 기조 및 전세계 코로나19 동향 등을 감안해 특별여행주의보를 해제하고 14일부터 각국별 기존 여행경보 발령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와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등 22개국과 괌, 사이판 지역은 여행경보 1단계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129개국은 여행경보 2단계로 하향 조정됩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 등 26개국은 특별여행주의보가 유지되고요. 기존 여행경보 3단계 및 4단계 발령국가와 지역은 현 단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앞서 정부는 2020년 3월 23일 특별여행주의보를 처음 발령했으며 한달 단위로 이를 계속 연장해왔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 시행에 앞서 백신 접종률을 포함한 코로나19 동향, 백신 접종 증명서 상호 인정 여부, 트래블 버블 협의 추이, 단기 방문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같은 날 G마켓과 옥션에 따르면 백신 접종 해외 입국자의 자가용이 면제 소식이 전해진 직후인 최근 한달 3월 10일부터 4월 10일간에 해외행 상품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해외항공권 판매는 9배 넘게 급증했고 현지 투어 상품 판매도 8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에 비해 국내 항공권 판매량은 3% 증가한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항공권 판매 순위를 분석해보면 6시간 소요되는 캄보디아 프놈펜이 1위 11시간 소요되는 미국 로스앤젤레스가 2위 8시간 소요되는 미국 하와이가 3위 이렇게 비행시간이 6시간이 넘는 장거리 여행지가 1위에서 3위를 차지했고요 이밖에도 6시간이 소요되는 태국 방콕은 5위 10시간이 걸리는 캐나다 벤쿠버는 6위 9위는 캐나다 토론토 등이 인기 여행지로 꼽혔습니다 항공권 구매층은 2019년 남성 고객이 43%였지만 올해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서 여성 고객을 앞질렀습니다 그리고 50대 이상 고객 비중이 32%로 3년 전보다 늘었습니다 코로나19의 풍토병 전환 가능성이 유력해지고 있는 가운데 여행 수요 회복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에서 자사 주문량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보다 봄 여행 수요가 9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여행사는 2월 1일부터 3월 21일까지 약 2개월간 자사의 전세계 주문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94% 증가했다고 지난 10일을 밝혔습니다. 또한 여행 상품과 관련된 콘텐츠를 검색하는 이용자 수도 30% 늘었다고 합니다. 한국에 대한 세계 각국의 여행자의 관심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 내 T사의 사이트 검색량은 전년 대비 48% 상승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해당 업체는 전세계 사용자의 예약 건수를 통해 아시아와 유럽 지역 인기 여행지를 살펴본 결과 아시아 국가는 한국이 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 인기 여행지 1위는 태국이었고 3위는 말레이시아, 4위는 일본, 5위는 싱가포르가 차지했습니다. 오늘 코리아시아 t v 에서 준비한 태국여행 관련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직 여전히 태국에 가기 위해서는 타일랜드 패스를 등록해야 하고 도착해서도 그대로 PCR검사는 받아야 하는 등 모든 것이 완전히 예전으로 되돌아간 것은 아니지만 도착 후 PCR검사도 곧 신속 항공검사로 전환될 것이고 곧 폐지될 것으로 보이는 바 상당한 진전이 있었고 계속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태국 정부에서도 늦어도 7월부터 코로나를 엔데믹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도 더욱 전망을 밝게 하는 요소입니다. 그때부터는 더운 날씨에 마스크 없이 보다 편하게 여행을 할수 있게 될 것이며 태국에 입국시에 신속 항공검사도 폐지가 되고 더 나아가 타일랜드 패스 등록 절차까지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전세계를 덮친 코로나로 인해 전세계 하늘길은 닫혔고 여행계는 막혀버렸으며 여행업, 항공업 등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생계를 위협받기까지 하였습니다. 태국과 베트남에서 현지 여행을 했었던 저희 또한 어렵고 힘들었던 건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악전 고투 끝에 그토록 어두웠고 길고 길었던 터널을 서서히 빠져나오고 있고 이제는 그 끝이 보이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올해는 그동안 코로나 사태 직격탄으로 실직, 폐업 등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셨던 모든 분들 다잘 풀리시고 꽃길만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해외여행업을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태국과 베트남 등 현지 자유여행업을 다시 재개하여 올 여름부터는 여러분들을 태국 또는 베트남에서 모시겠습니다. 코리아시아 t v 뿐만 아니라 다시 새롭게 출발하 저희 여행사도 응원해주세요.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이삼종 세트는 코리아서 TV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